조명이 아주 밝아야 감성 캠핑에 아주 축하한 랜턴이 되었습니다. t 더 e n the 을함 y catching lantern comes together with the d r u g 어 He s 비 i d the shy catching l a n t e r 두 가지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뒷편에는 그냥 넣어보고요. 이거는 천장에 걸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고전 천장에 걸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고 이 불을 켤 때는 여기 있으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이 보이죠? 이걸 조명을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아주 밝아요. 비센터, 선플라워 uh, LED 캠핑 도맹인데. 여기에 이렇게 천정에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 조명을 켜 볼게요 이렇게 몇 가지 조명형태로 바뀌죠 그 다음에 꺼지고 켜지고 이것이 이제 가장 페브막이 쓸수 있는 조명이 태그 다음은 헤드랜트 아니에요 헤드랜트 인데 네, 조명이 하나 이것도 충전식이에요 머리에 그리고, 뭐. 다시, 이렇게, 이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 t o so, s so. a r 여기 빨간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되고. 여기 이렇게 이어요이것도 천정에 걸게 되어 있고요 가슴 여기 위에다가 지우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홈하고 여기, 홈하고 그다음 여기, 여기, 여기, 맞춰서 위에다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갓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슴 씌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로 됩니다. 아래로 되 여기 스위치 이걸로 눌렀을때 더 밝아지고 이제 깜빡깜빡하고 천천히 깜빡깜빡하고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불은 꼭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한 3초 이상 이렇게 지금 플레임 랜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제 깜빡이지 않고 그냥 불만 들고 바로 꺼지고 모두가 굉장히 다 쏟는 정 이제 세 가지 차이거든요. 불이 올라오는 w a t d i 조명은 리차징으로 되어 있어요. 차, 여기에. USB 차지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것이 버튼입니다. 여기 이제 등산 캠핑할 때, 등산할 때, 캠핑할 때, 이 고리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주 작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박습니다. 케이블 스위치는 이 빨간 거이거든요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편합니다. 조명은 몇가지 형태로 있는데 스위치를 바뀝면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어두워졌죠. 자, 빨갛게 바뀌었죠. 네, 깜빡깜빡 비상등 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꽂아 볼게요 전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되고 스위치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스위치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빠르니까 스탠드 행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스탠드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이거 스위치입니다. 이게 스위치고 이게 USB 코드. 직접 꽂아야 되는 거라. 근데 굉장히 저도가 막습니다. 이것이. 다음은 헤드랜턴 헤드랜턴인데 보시는 것처럼 랜턴이 다섯 개. 그다음에는 다섯 개가 탄드오고건을한번더있 음. 아파트에 있 깜빡깜빡합니다. 최정 하나, 네 개, 다섯 개, 깜빡깜빡. 음. 사용하기 편하고리치하 음. 불스를이조불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스가 나와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이라고 스탠드형인데 전기가 있어야만 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 네, 시에는 이렇게 네, 아 어댑터가 있어면 어댑터가 전기를 연결해 줍니다. 제품을 꺼내 볼게요 자, 제품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는데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스탠드형으로 올라오는데 보면은 스탠드 형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를 연결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답터를 전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코드에 꽂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기 꽂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온 2, 온 1,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켰다 껐다 해볼게요. 두 개. 하나, 둘. 약간 더 바뀌죠. 끌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피크 스탠드라고 다음은이 공처럼 생긴 건데 이게 내 조명입니다. 반짝반짝한 건데. 캠핑장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갖다가 연결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조명이 나옵니다. 불을 한번 끄고 봐요. 전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어, 이제 전기가 없으면 이게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저기서 이렇게 엄청난 조명을 냅니다, 이게. 집안의 완전 분위기 달라지죠. 네, 다음은 등산이나 캠핑할 때 손전등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랜턴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자그마하죠, 이렇게. 손전등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선전등으로 쓸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되는 거니다 당겼다가.